과정 TCA 사이클.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어디에서 포도당에서부터 출발을 하자. 자, 여기에 글루코스 보입니까? 글루코스 6포스페이터, 프락토스 6포스페이터, 프락토스 1,6비스포스페이터, 그리세르알데하이더.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해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로 쭉 내려가서 최종 피루베이트 피루부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0단계 반응이었고 10단계 반응 그 다음 피루부산이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럼 피루부산이 음. 생성됐어요. 그리고 나서 피로부산은 어디로?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가서 아세틸코에이 만들어지고, 옥살로 아세트산과 아세틸코에이가 반응해서 사이트레이터 구연산, 시트루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연산 사이클을 돌고 나서 최종적으로 해당 과정에서부터 이 구연산 사이클을 마쳤을때 에너지 얼마 얻을 수 있느냐? 그 중간 산물들 전체 보고, 그 다음 구연산에서 또이 요소회로 하고 연결되어 있죠. 구연산 이 사이클은 아미노산이나 중성지방 분해되는 것도 이 공통으로 공통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지방대사에서도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에서도 구연산 회로가 또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다음 요소 회로 연결되어 있고, 자 당이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 포도당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잖아. 포도당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포도당을 어떻게 만드느냐. 피로보 산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해당 과정의 역반응을 따라 들어 갈수 있는 길이 있고 그렇지 못한 비가역 반응은 우회해서 가야 된다. 그다음 오탄당 인산 경로가 얘기가 됐을 거예요. 오탄당 인산 경로. 아주 중요한 포탄당 인산경로 왜 중요하냐 그 다음 포도당이 너무 혈중에 많이 존재한다 그러면 안되잖아 당뇨병이에요 그러면 포도당을 어떻게 몸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느냐 글라이코겐으로 소량 저장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지방으로 합성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전체 이 과정이 대사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의 대사 한번 봤어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 부분, 방금 설명했는 부분을 조금 축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글루코스,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로부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피로부산 만들어질 때 10단계 과정에서 ATP2mol, NADH2mol 기억하시고 그 다음 피로부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포 질에서 미토코드레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아세칠코에이로 변환되면서 여기에 NADH2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TCA 사이클 구연산 회로를 돌면서 여기에 얻어지는 것이 ATP, GTP, NADH, FADH2 얻어졌습니다. 자, 얻어진 NADH, FADH2는 최종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안 내막에서 이와 같이 산소, 우리가 호흡으로 숨을, 숨으로서 을숨 공급받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적 인산화로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ATP를 만들 때 NADH, FADH2가 ATP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계산 과정을 받고 그 다음 문제는 해당 과정에 만들어진 생성된 NADH가 ATP는 그대로 ATP에너지 쓰면 되는데 NADH는 어디? 여기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ATP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이 만들어낼 때 세포질에 있는 NADH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오는 길이 두 가지 길이, 다른 길이 존재한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기억나시죠? 자, 그 길을 우리가 자, 보고, 보고,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이겁니다. 해당 과정에서 세포질에서 이몰 NADH, 이몰 ATP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는 길이 보세요. 간, 심장, 신장에서는 5몰 ATP를 만들 수 있다. 말산 셔틀을 타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 그다음에 내골격근에서는 3몰밖에 만들지 못한다. 3몰. NADH가 2몰 NADH가 3몰 ATP를 만든다. 간, 심장, 신장에서는 5몰 ATP를 만든다. 여기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최종 합계는 간, 심장, 신장에는 32mol ATP. 뇌 골격근에는 30 ATP를 얻을 수가 있다.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리뷰에 문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맞췄습니까? 이거 머릿속에 아직 안 들어있으면 음? 어떻게 할까? 자 지금 이제 이어서